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 으잉? <웃음> 귀여워. <웃음> 표정 진짜 변화, 1도 없어. 멋이 <웃음> 자식아, <웃음> <웃음>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 <웃음> 어이, 어이, 누구 아버지? 왜 한숨 쉬어? 꽁지왜왜 하지? 지한 하지? 이지왜 하지? 왜 하지? 왜 하지? 왜 하지? 왜 하지? 왜 하지? 왜 하지? 왜 하지? 왜 하지? 왜 하지? 야, 내가 귀찮아? 야, 야, 엄마, 엄마, 야, 둥둥 당당당당당당 내가 귀찮아? 내가 귀찮냐고 물었잖아.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이... 가아 이... 이... 뭐하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머, 머, 씹어. 머, 씹어야. 어디 이빨 좀 보자. 어 이빨이 아주 튼튼하고.